오, 더, 더, 더, 더, 더, 저 더, 더, 믿 더, 더, 더, 더, 고고 가겠네 더, 는 더, 더, 하여있 더, 더, 우리 조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여기서 만날때 이쁜 너 서로가 대열이 며칠로 며칠로 여름 건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며칠로 여름 건 건너가 만나리 이 살겠 ᄋ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